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오늘은 막나니 전소라가 차정숙의 삶을 행복하게 발전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닥터 차정숙 치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화에서의 모습을 보면 차정숙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번 7화에서는 차정숙이 대체 몇 번을 죄송하다고 말했는지 모를 정도로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여줘서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구마가 가득했는데요. 마지막에는 로이킴과 서인호가 웃겨줘서 다행이었지만 차정숙 주변에는 그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딸 서희랑은 서인호 닮아서 그런지 싸가지는 왜 이렇게 없는 건가요? 못된 시어머니는 이제 투자사기에 빠져서 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 본인 아들은 대놓고 불륜 중인데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말만 나눴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죠. 이런 차정숙의 힘든 삶 중에 새롭게 나타난 좋은 사람은 바로 로이킴이죠. 로이킴은 날이 갈수록 차정숙에 대한 마음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차정숙을 그만두게 하고 최승희와 붙어먹 겠다는 쓰레기 남편 서인호와는 정반대죠. 8화 예고를 보니 이제 차정숙만 빼고 모든 가족들이 서인호와 최승희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요 시어머니 과예심은 차정숙만은 모르게 하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기가 찰노르시죠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서인호가 바르게 자랄 리가 없겠죠 오늘 파라에서는 차정숙도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될 텐데요 그녀가 얼마나 아파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차정숙은 남편의 불륜을 알았지만 자식 문제 때문에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7화에서 차정숙의 모습을 보면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서인호가 너무 싫어도 병원에서 아들이 뒷얘기를 당할까봐 그리고 수험생인 딸이 흔들려서 시험을 망칠까봐 등등 차정숙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휘둘려 정작 본인의 아픔은 인내하는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큰 병에 걸려 죽을 뻔했던 것을 잊고 있는데요 그런 차정숙에게 어떤 인물이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선배의 사인 전소라입니다. 전소라는 본인 멋대로 사는 사람이죠. 아통으로 외제차도 끊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주변 사람들 신경 별로 안 쓰고 막나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은 책임감 있게 하고 결정적으로 차정숙이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전소라는 집에 와서 씻다가도 다시 병원에 나와줬죠. 은근한 친데레 캐릭터입니다. 물론 차정숙 같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죽을 병까지 걸려서 참고 사느니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정도에서 본인이 살고 싶었던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소라는 잘 보여주고 있죠. 차정숙은 서인호에게 완전히 마음을 떠나보내고 로이킴에게 점점 호감을 갖게 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선뜻 로이킴에게 다가가지 못하죠. 하지만 당장의 차정숙의 눈에는 전소라가 지 멋대로인 망나니로 보여도 이제 차정숙도 전소라를 아들의 여자친구인 것. 전소라도 차정숙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것을 알게되어 더욱 가깝게 지낸다면 전소라 같은 본인 위주의 시원한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못된 남편 서인호를 차버리고 좋은 남자 로이킴을 선택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차정숙에게 전소라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